오구 그 어머니, 어머 그래 머니 어머니, 어머니, 그래니 어머니, 어 괜찮 어머니, 어그니어 그래 그머니어 그래 그머 어머니, 그머니니어머니어 괜찮아, 괜찮아. <웃음> 얌전, 얌전. 믿어. <웃음> 우리 애기가. 어, 그랬어, 그랬어. 어, 오빠 그랬어. 어, 두부 기전 보자. 두부야, 언니 보고 싶어? 언니 보고 싶어? 이모는. 이모도 보고 싶어. 알았어. 어. <웃음> 오, 자해자해 아이 착해. 잘했네. 됐어 엄마, 안아줘. 좀. 키좀 보자. 키, 괜찮나? 엄마, 키좀 보자. 아, 오빠, 키 괜찮아요. 어이 우리 어머이가. 헛나 보자. 선생 말씀 잘 들었어? 말씀 잘 듣고 두분 나와서 집에 와야 돼오구 좋게 어머 맞지? 오구 좀 어머 지 어머 지 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이헤헤이상헤헤상헤하는 거. 헤헤헤헤헤헤헤헤헤야오헤헤헤이헤헤헤어헤수헤잖아헤헤헤헤헤 콧물 좀 닦을까? <웃음> 우리도 뭐 콧물 좀 닦자. 도리도리하네. 콧물, 콧물 닦았어요. 그랬어. 괜찮아, 괜찮아.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그지? 응. 그럼 얘 흥분할까 싶어서. 선생님 이 30분이라 그러는데 얘 때문에. 오, 그랬어. 이쪽 발 올리고 싶어. 응, 그래, 알았어. 엄마 오니까 좋아. 응? 응, 응, 응. 응, 응. 엄마 또 올게 네, 오래 있으면 너 흥분해서 깃발개질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응 그랬어? 오 됐어 <웃음> 됐어 또뭐 수술한 발응 음, 오케이 통기복수는 안하고 부음깁수만 해서 음. 걸어 다닐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재활치료 중이고 한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사실 지금 여기에도 습진 같은 게좀 남아있긴 한데 아이, 그랬어. 우리도 착해. 어? 알았어. 엄마 왔지? 엄마 왔어요?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왔어. 그요 그래, 감사합니다. 빨리 가자. 그래야지.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 네, <웃음>